어, 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시간에는 파트3의 유닉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120쪽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닉스의 이 특징이 나와 있는데요 이건 아주 쉬운 많이 나오 부분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유닉스는 C 언어 기반으로 제작이 된 시분할 온라인 대화식 시스템입니다 C 그러니까 언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확장성과 의식성이 우수합니다 즉,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고,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어떤 컴퓨터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프로그램이 호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소스가 공개된 c u i 방식입니다.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명령어를 커맨드 라인 상태에서 입력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중 작업, 멀티태스킹이라고 하죠. 다중 사용자, 멀티 유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층적인 디렉토리, 트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윅뉴스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요? 계층적인 디렉토리 구조, 이게 뭔가요? 이런 식으로 자료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부모와 자식간, 또는 이렇게 트리 형태로 된 형태로 우리가 뭐라고 한다? 네, 계층적인 디렉토리, 트리 구조라고 합니다. 아, 시험에 있는 이게 뭐로 잘못 나오냐면 유닉스는 선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식으로 틀린 예시로 나옵니다 유닉스는 선형 구조가 아니라 어떤 구조나 계층적인 디렉토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라잘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시스템 자원을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분산 처리 방식을 지원합니다 유닉스의 특징을 잘 보셔야 되고요그 다음에 유닉스의 구성을 보게 되면 크게 하드웨어 사용자가 있고, 이 사이에 kernel, shell, utility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닉스의 구상은 이렇게 kernel, shell, utility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kernel은 유닉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항상 주기억 장치의 상주에서 스팀 자원을 관리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드웨어 관리한다든지, 프로세서를 관리한다든지, 입출력을 관리하든지, 파일 관리, 메모리 관리, 스팀 호출, 프로세스 간의 통신을 담당하는 부분이 어디다? 커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쉘은 사용자와 유닉스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담당합니다. 쉘 프로그램 언어를 제공하는 명령어 해석기 역할을 담당하고요. 도스에서는 뭐가 똑같습니까? 커맨드 컴과 같은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단말기를 통해 명령을 입력받은 후 커널이나 다른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해당 명령을 수행하는 방식이 되겠고 이 쉐리 종류를 보니까, 시셀이 있고, 콘셀이 있고, 본셀이 있습니다. 시셀, 콘셀, 본셀. 네, 쉐리 종류죠. 어, 이거는 잘 여러분들이 그 암기해 놓으셔야 되고, 네, 쉐리 종류는 시셀, 콘셀, 본셀이다. 이세 가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프롬프트는 명령 대기줄의 모양인데, 시셀에서는 퍼센트를 쓰고요. 컨셀에서는, 컨셀과 본셀에서는 달러를 씁니다. 그러니까, 외우실 때, 10% 이렇게 외우시고, 나머지는, 달러, 프롬트로 명령 프롬트로 달러를 쓴다. 무슨,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식으로, 컨셀과 본셀은 명령 프롬트가 이렇게 되 있구요, 달러로 되어 있고, 여기 커서 깜빡깜빡 거리면서 명령을 입력해 달라는 얘기죠. 이렇게 잘이해가시게 됩니다. 유틸리티는 다른 말로 뭐라고 답니까? 프라이스템이라고 합니다.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준비된 시스템 프로그램이고 도스의앱외 명령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유닉스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응용 프로그램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유틸리티에는 뭐 언어 번역 프로그램, 에디터, 시스템 관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다 유틸리티에 속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닉스 파일 시스템의 구조는 이제 iNode라고 하는데 그럼 이 iNode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 놓으셔야 되죠. 파일의 이름이라든가 크기, 소유자, 파일의 종류, 파일의 위치 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걸 아이노드라고 하는데, 이 아이노드가 이제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파일에 대한 정보는 뭐 파일 고유 식별자라든가 파일 소유자의 사용자 번호라든가 파일의 속성 및 크기라든가 파일의 크기와 생성 시간, 파일이 가장 최근에 사용된 시간, 데이터 블록의 주사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기출 문제 한번 보시면. 자 90% 이상이 고급 언어인 c 언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스템이 모듈화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 변경, 확장할 수 있는 다중 사용자를 위한 대화식 운영체제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유닉스라고 불렀죠. 유닉스, 파스칼, 에미어토스, 윈도우, 8에서 유닉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2번 문제 보시면 자 유닉스의 특징은 설명한 것입니다. 틀린 거 찾으라고 했군요. 1번에 대부분 고급 언어인 C 언어로 구성되어 타기정에 비해서 이식성이 높다. 그렇죠? 이닉스는 C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식성과 호환성이 좋다. 그랬죠? 맞습니다. 동시에 여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멀티태스킹 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맞죠? 파일 구조가 선형 구조 형태로 되어 있어서 파일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파일 구조가 선형 구조가 아니라 무슨 구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계층 구조다, 트리 구조다라고 그랬었죠? 네, 틀린 지문이죠 문제 보셔야 됩니다. 4번에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멀티유저 란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유닉스특징 유닉스의 설명으로 특징, 틀린 것은 3번 보셔야 되겠어요. 유닉스의 파일 구조는 선형구조가 아니라 무슨 구조다? 계층구조다. 잘운에 보셔야 되고요. 3번에 유닉스의 특징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그죠 대화식 운영체제이다. 그렇죠. 하나의 컴퓨터를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3번에 이식성과 확장성이 뛰어난 폐쇄형 시스템이다? 아니죠. 폐쇄형이 아니고 뭐예요? 이거는 개방형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개방형 시스템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번 답이고 파일 시스템이 트리 형태의 계층적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있죠. 정답 몇 번? 3번. 4번 문제 유닉스 운영체제의 기초가 되는 언어는 뭐였다? 예, C 언어가 되어있죠. C랭귀지가 되어있죠. 예 1번 정답. 이렇게 적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에 유닉스 운영 체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그랬죠? 타기종에 비해서 이식성이 높다, 호환성이 좋다 맞습니다 가상 메모리를 지원한다, 그렇죠? 다중 사용자, 멀티유저, 다중 작업, 멀티태스킹을 지원한다, 그렇죠? 대부분 어셈블리 언어로 이루어져 있어서 강력한 네트워크 기능을 수행한다. 어셈블리 언어가 아니라 모로 되 있다 그래서 유닉스는 C 언어로 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4번 였다. 문제 보겠습니다. 유닉스의 특징입니다. 네, 틀린 것 아닌 것찾는 문제군요. 유닉스의 특징이 아닌 거, 1번 계층적인 디렉토리 구조를 제공한다. 그렇죠. 이식성과 확장성이 우수한 운영체제이다 그렇죠. 동시에 여러 사용자가 동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멀티 유저 시스템이죠. 완벽한 GUI 환경을 제공한다. 아닙니다. 이거는 유닉스는 커맨드 프롬 상태에서 즉, CUI CUI 방식에서 예, 커맨드 프롬 상태에서 명령으로 입력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은 몇 번? 예, 4번 정답 보시게 되겠습니다. 유닉스는 CUI 방식입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유닉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군요. 1번 사용자의 명령으로 스템이 수행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나타내 주는 대화식 운영체제이다. 그렇죠. 대화식 운영체제. 2번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여러 개를 동,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여러 개를 실행시킬수 있다. 그렇죠. 파일 시스템의 배열 구조가 선형 구조로 되어 있다? 아니죠. 선형 구조가 아니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3번 정답이군요. 표준 입출력을 통해 명령화, 명령어가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된다. 라는 설명입니다. 3번 정답. 8번 문제 보시면 유닉스 운영체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거리가 먼거 찾으라고 그랬군요. 1번 다중 프로세스 운영체제이다. 그렇죠. 윈도우 기반 운영체제이다? 아니죠. 이건 c u 의 방식이죠. 윈도우는 GUI 방식으로 사는 것이고 유닉스는 이제 C 언어로 만들어진 c u 의 방식의 운영체제가 되는 거죠. 2번 틀린 설명이고요. 다중사양자 시스템이고 주로 C 언어로 작성된 운영체제 맞죠. 정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9번에 유닉스 시스템의 이식성이 높은 가장 큰 이유는 뭐다? C 언어로 되어있다. C 언어가 이식성과 호환성이 좋은 언어죠.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유닉스 시스템을 구성할 때 크게 세, 부분에, 세 부분으로 에세부분 나눌 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라는 문제군요. 블록, 커널, 쉘, 유틸리티. 유닉스는 예, 커널, 쉘, 유틸리티.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나주죠정답은 1번 이되겠습니다 11번 동일한 문제죠. 자 다음 가로 안에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것 The Unix Operating System Unix 운영 체제는 has three important pictures 세 가지 중요한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뭘로 되어 있죠? 파일 관리, 메모리 관리한다 커널, 명령 해석기, shell 그 다음에 사용자의 편의를내공되는 프로그램 파일 시스템 유틸리티 이세 가지로 되어 있는 거죠 커널, shell, 파일 시스템 컴파일러는 언어 번역기죠 컴파일러는 뭐라고요? 번역기죠 번역기. 그래서 유닉스 운영체제의 구성요소가 아니죠. 정답그래서 4번 이렇게 셔야 되고 12번 문제 보시면 유닉스에서 태스크 스케줄링 및기억장치 관리한다. 어디에요? 커널이죠. 파일 관리, 메모리 관리하는 부분 어디였다? 커널이었다. 13번 유닉스 시스템에서 명령 해석에 해당하는 부분 어디라고 했습니까? 쉘이라고 했죠. 쉘. 1번 정답.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겠죠? 자 이어서 보도록 하죠. 자 14번에 유닉스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서 메모리, CPU, 프린터 등의 시스템 자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스케줄링과 자료 관리하는 부분 어디라고 했어요? 파일 관리, 메모리 관리. 어디에요 커널이 되겠죠. 3번 정답. 15번 유닉스에서 주기 장치에 상주하며 프로세스 관리, 메모리 관리, 파일 관리. 어디서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커널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2번, 16번. 유니스 시스템에서 명령어 해석해 당한다. 그럼 뭐라 그랬습니까? 쉘이라고 그랬죠. 쉘1번정다 10번 유니스 시스템은 쉘이라는 명령어 해석기를 사용하는데 쉘의 종류 세 가지였죠. 시셀, 콘셀, 본셀. 쉘의 종류 어떻게 보셔야 돼요? 시셀, 콘셀, 본셀. 그 다음에 시셀은 프롬프트를 봤었죠. 이거 시에서 본셀이까 콘셀은, 프롬트를 뭘 썼나요? 달러. 이렇게 같이 읽으라고 했습니다. 셀의 종류를 올바르지 않은 것은, 시스템 셀이라는 건 없습니다. 18번. 유닉스 프롬트, 프롬터가 퍼센트라면, 사용하고 있는 셀의 종류.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10%니까, C셀이고, 이 콘셀과 본셀은, 다 뭐라고 했어요? 프롬트가 이게 달러로 되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정답은 1번. 이렇게. 네,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괄호 안에 알맞은 거 그랬습니다. 컴퓨터에 자료가 들어있는 것을 파일이라고 하며 많은 형태의 파일이 존재합니다. 유닉스의 파일은 이것이라는 자료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파일의 이름, 크기, 소유자, 파일의 종류, 파일 위치 등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아이노드, 트리, 스택, 큐 중에 뭐예요? 아이노드, 유닉스, 유닉스 파일 구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파일을 뭐라고 한다? 아이노드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20번 문제는 유닉스에서 아이노드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거겠죠. 1번에 파일이 가장 최근에 사용된 시간 2번에 파일 소유자의 사용자 번호 3번에 데이터가 담겨진 레코드의 주소 4번에 파일의 크기와 만든 시간에 나타난다. 아이노드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 건 뭐다? 3번 데이터가 담겨진 레코드의 주소 레코드의 주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노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전 문제가 직대로 나오기 때문에 답단 그냥 이렇게 외우셔도 되겠군요. 데이터가 담겨진 에코드의 부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그랬습니다. 여기 하드웨어가 있고 응용 프로그램이 있고 스팀 호출이 있고 A, B 이렇게 되어 있군요. 자, 1번에 유닉스 윈도우 x p 기본 구조로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자, 잘 모르겠군요. 이번에 A는 SHELL이라고 하는데 주기역 장치에 상주하지 않고 필요시에 디스크에 블러드를 사용한다. 그렇죠. SHELL 명령 해석기죠.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과 하드웨어 사용자와 하드웨어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담당하는 프로그램이죠. 맞습니다. 3번의 유니스 시스템의 기본 구조로 멀티태스킹을 제공해준다. 그렇죠. 멀티태스킹. 자국, 다중작업을 제공한다는 얘기죠. B는, 여기는 어디예요 하드웨어로 관리, 감하한 부분, 프로세스 관리, 장치 관리, 메모리 관리한 부분, 뭐라 고 그래요? 커널이라고 하죠. 그래서 B는 커널이라고 하는데, 프로세스 관리, 장치 관리 등을 담당하죠. 맞는 설명이죠. 그렇다면, 1번 정답이 되겠군요. 윈도우 XP 기본 구조다. 아니죠. 이건 뭐의 기본 구조입니까? 유닉스의 기본 구조죠. 유닉스의 기본 구조로.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인도 XP의 기본 구조가 아니라 모의 구조나 유닉스의 기본 구조다 따라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자 그렇다면 이어서 유닉스 명령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닉스 명령어들은 도스 명령과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써보고 연습장에다 많이 써보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아주 많이 출제된 부분들이니까 잘 암기해 놓으셔야 되고요 1번은 이제 그 PS, process s t a t u r s 에서 process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P는 process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process s t a t u r s 에서 process 상태를 나타낸다 해서 P는 뭐 약자다? process 이렇게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게 기억하시겠군요. 나두번째 있는 kill이라는 명령어는 뭐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 기능을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제로 수행 중인 프로세스를 중지하는 그런 명령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서 편집 상태에서는 한 줄을 삭제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차원이라는 명령이 있는데 이 파일의 소유권을 변경할 때 쓰는 명령어라는 거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포크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모한다. 아, 생성하기 위해서 시스템 호출을 하는 명령어라고 다 기억하시고 핑거, 핑거는 뭐예요? 현재 시스템의 등록장, 등록이 된 사용자의 정보를 조회할 때 쓰고요. 후는 뭐할때 쓰나요? 현재 시스템의 사용자를 표시할 때 쓰고 그 다음에 여기 핑은 아주 중요하죠. 네트워크 연결 상태를 점검하는 명령어를 뭐라고 한다? 핑이라고 부르죠. 핑.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유닉스 시스템 사용을 위해서 최초로 접속하는 걸 로그인이라고 하죠. 유닉스는 멀티 유저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의 PC를 하나의 본체를 여러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로그인을 해서 각각의 사용자를 확인해야 되죠. 이때 운지는 영어가 로그인이고 다 사용하고 나서는 로그아웃 하셔야 되죠. 유닉스 작업을 종료하는 걸 로그아웃이라고 하는데 로그아웃이라고 하는데 이 로그아웃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로그아웃. 두 번째 뭡니까? EXIT 세 번째가 뭐죠? CTRL D 이렇게 됩니다. 다음 주 유닉스에서 작업을 종료하는 명령을로 올바르지 않는 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되고 이 유닉스 명령어 중에서 로그아웃 명령어 중에서 e n d 이런 거 있나요? 여기에? 이런 거 없어요. e n d 이런 것들이 틀린 지문으로 나오니까 잘 읽어보시고 데이트는 현재 시스템의 날짜를 표시하고요. 타임은 현재 커맨드의 실행시간이 나타내겠죠 그 다음에, 파일 및 디렉터리 관련된 명령어 중에서 이세 가지는 이렇게 같이 체크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묶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디렉토리 관련된 명령어들입니다. 그래서 디렉토리를 경로를 변경하거나, 디렉토리를 생성하거나, 삭제할 때 쓰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cd, cd. 그 다음에 mkdir, md. 디렉토리를 만드는 거죠. 필요없는 디렉토리 삭제할 때는 rmdir, 잉스에서는, 도스에서는 뭐였네요. 리무브 디렉토리에서 r d 이렇게 표현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rm은 뭐예요? rm, 리무브는 도스에서는 DELETE와 똑같죠. 파일을 삭제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HMOD는 a t t r i t e 에서 파일의 사용 허가 및 디렉토리의 속성을 변경 지정할때쓰는 용어가 되겠고요. l s 는 DI에서 지정한 디렉토리 파일의 용록을 나타납니다. CP는 COPY에서 복사하는 거고 MV는 RENAME하고 똑같습니다. 파일 및 디렉토리 이동하거나 이름 변경한다. 두 가지 기능이 있군요. PWD는 현재 디렉토리 경로를 표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c a 라고 읽죠. c 타입. t 이건 뭐예요? 파일의 내용을 확인할 때 쓴다. 뭐하는 이제 화면 단위로 끊어서 출력할 때 쓰고, 그다음 cmp는 두 개의 파일을 비교해서, 차이가 있는 위치와 행번호를 표시할 때 쓰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chmod에서 파일의 사용 권한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8진수로 777은 2진수로 표현할 때 111, 111, 111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자이 중에서 여기 뭐천지 모드 예, 777 MBC 이런 식으로 이제 권한을 부여했다라고 하면 이 7이라는 것은 2진수로 표현하게 되면 111이죠. 그리고 이걸 더하려면 124 10진수로 표현하게 124니까 3개를 더하면 7이 된다는 거죠. 즉, 파일 소유자는 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읽고, 쓰고, 실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읽기는 이건 뭐예요? 이, 아라비아 숫자로는 4로 나타내는 거고요. 쓰기는 뭐로 나타내는 겁니까? 2. 실행은 뭐로 나타낸다? 1로 이렇게 표현된다는 뜻이죠. 자 여기에서는 이제 파일 소유자, 그룹 사용자, 기타 사용자가 다모아수 뭐 있다. 읽고 쓰고 실행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CHMOD에서 753 KBS에 대한 권한을 주는데 맨 앞에 는 누구의 권한이라고 그랬습니까? 파일 소유자의 권한. 두 번째는 누구의 권한이라고 그랬어요. 그룹 사용자의 권한.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기타 사용자의 권한이다라고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잘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달러 체인지 모드 U하고 마이너스 W 하게 되면 SBS에 에 대한 s SBS에 대한 소유자 권한에서 쓰기 권한을 뭐 하겠다? 쓰기 권한을 제거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잘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LS 옵션 파일의 목록 확인할 때 쓰는 옵션 중에서 마이너스 A가 있고 마이너스 A가 있는데 여게 주로 실많이 나왔죠.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디렉터리를 완전한 형식으로 출력해서 모드 크기 접근 허가 상태 최종 수정 시간 이런 것들이 정보를 같이 나타낸다라는 것 보시면 되고 마이너스 T는 이제 파일이 변신된 시간대별로 파일을 우리가 보여줄 때 쓰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LS 옵션에서는 뭐가 나온다. 예, 마이너스 L이 나온다라는 거잘 분류해 보시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넘겨볼까요. 유닉스에 사용하는 편집기가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ED, EXVI, EMLCS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유닉스 명령어 편집기 중에서 ET라는 건 따로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이거 틀린 질문으로 자주 나오는 항목이니까 잘 넘겨보시고요. 이거는. 편집 명령어에서 편집 명령어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장 을 종료하겠다. 그럼 이제 뭐합니까? LightQ, WQ라고 쓰시면 되겠고 파일을 지정할 때는 W, 라이트, 저장하고 중료하기 때는 Q. 그 다음에 행을 삭제하겠다 그러면 여기다 뭐라고 쓰셔야 돼요? 슬래시 ND라고 꼭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체는 이제 대체할 때 쓰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S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오래된 거를 새로운 것대로 바뀌라 이런 뜻이죠. 여기 보면 DPT 행을 포함한 행을 삭제하라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면 된다는 거죠. 인형따위에서 인포를 인포메이션으로 바꿔라 그랬어요. 예. 인포를 뭐로 바꿔라? 인포메이션으로 바꿔라.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대치할 때는 여기다가 s라고 쓰시고, 인포하고 다니면 어떻게 니까 예, 수정할 파일 이름을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인스펜시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통해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자 1번에 유닉스 시스템에서 현재 작업 중인 프로세스의 상태를 알게 사용되는 명령어 프로세스니까 뭐예요? 1번 p s 가 답이 될 것이고 2번에 유닉스에서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종료하게 하는 명령어 뭐였어요? KIL이죠. KIL. l 은두 가지가 있죠. 프로세스를 중단하고 편집 상태에서는 항대을 삭제한다고 했습니다. 3번이 그 문제군요. 유닉스에서 입력 사용되는 KIL 명령에 대해서 설명으로 올바른 거 편집 상태에서는 뭐 한다고요? 한줄 전체를 삭제한다고 라 보시면 되겠죠. 전자 몇 번? 3번 이렇게 체크하시고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여기 보니까 uh, Which following system call command to create a new process at Unix Unix에서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명령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명령어가 우리가 뭐라 그래요? 포크라고 합니다. 포크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5번에 AX에서 호명령을 현재 로그인 사용자 중에, 사용자 중인, 각 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호명령을 알 수가 없는 거랬죠. 단말명, 로그인명, 로그인 시, 로그인 시기, 그 다음에 사용 소프트웨어. 뭐가 답입니까? 그렇죠. 여기에서는, 예, 사용 소프트웨어는, 예, 호명령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되고. 6번에, 유닉스에서 네트워크 상의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명령어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네. 네트워크 상의 문제를 진단할 때 쓰는 명령어 뭐라고 했어요? PING이라고 했죠. PING. 정답을 1번. 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유닉스에서 사용하는 로그아웃 명령을를 올바르지 않은 거. 뭐 한다고 했죠? t r l D 로그아웃. 그 다음에 EXIT 이렇게 쓴다고 했습니까? 2번에 e n d 이게 정답이죠. 자 8번 문제 보시면 유닉스 사용하는 명령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바르지 않은가 그랬습니다. 1번의 CD, 파일 복사에 쓴다? 파일 복사에 쓰는 명령어는 뭔가요? CD는 디렉토로 이동하는 거고, 파일 복사할 때 우리가 뭐 했어요? 카피. 이렇게 했죠 카피. 틀렸네요. RM은 파일을 뭐할때 삭제하기가 명령어고, PS는 시스템 내 동작적인 프로세스 관련된 표시가 나타나고, KS는 파일의 내용을, 화면, 파일의 내용을 화면에 출력할 때 쓰겠죠. 정답은 몇 번? 1번. 두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유닉스 명령에서 디렉터리 관련된 명령으로만 나열된 거. 그렇죠. 디렉터 관련된 거. 한번 볼까요? 디렉터 관련된 명령. 디렉터리를 만들겠다. 보뭐 했습니까? 예, rmdir. 이렇게 썼죠. 아, rd, rd, rmdir. rmdir. 유닉스에서는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디렉터리를 이제 삭제하겠다. 그러면 이제, 예, rmdir.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디렉터를 생성하겠다, 그러면 엇가 썼어요? mkdia. 그 다음에, 이동할 때는 cd. 이렇게 썼죠? 타이게 디렉터 관련드 명령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cd, mkdia. 이런 거 이제 찾아서, 이제, 예, 주시면 정답이죠. 디렉터 관련드 명령어니까 cd, mkdia. 이니까 1번 정답.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유닉스 명령어 중 디렉터리 관련된 명령어만을 올바르게 넣어된 거였어요. 유닉스에서 디렉터리 관련된 명령어 중에서 디렉터리를 새로 생성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뭐 했습니까? mkdir. 디렉터리 이동하겠다 그러면 cd. 삭제하겠다 그러면 뭐였었나요? rmdir. 이거 세 가지를 썼는 얘기죠. 디렉터리 관련된 명령어니까 뭐예요? 디렉터리 이동하겠다 cd. 디렉터리 생성하겠다 mkdir. 이렇게 되어 있는 1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에 이 뉴스에서 파일을 삭제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 뭡니까? 파일 삭제, ls, cp, pwd, rm, rm이죠, rm. ls는 파일의 목록을 확인할 때 쓰고 카피는 복사할 때 쓰는 거고 pwd는 현재의 경로를 나타내는 거죠 정답은 몇 번? 4번 정답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2번 이 뉴스 명령어에서의 rm 설명으로 올바른 거 rm이 뭐였어요? r m 요 remove에서 파일을 삭제합니다. 라고 되어있죠. 파일 삭제. 그 다음 에, 12번에 유스에서 현재 작업 디렉토리가 어디인지 확인하겠다. 이때 쓰는 명령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PWD라고 부르죠. 13번 유스에서 현재 작업 중의 디렉토리 경로를 화면에 나타내겠다. 같은 문제죠. 예. PWD. 4번에, 유닉스 명령어 중에서 도스의 디아고 왔다. 파일의 목록을 확인할 때 되는 명령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ls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에, 유닉스에서 현재 작업 중인 디렉토리에 모든 파일을 보여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cd, mv, ter, ls, 이 중에서 뭐예요? ls 쓰시면 되겠죠. 파일의 목록을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 16번에, 디렉토리에 내용이 파일을 열고 할때 사용되는 유닉스 명령어라고 되겠죠. 뭐 한더레스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겠다. 이때는 뭐 써야 돼요? 그렇죠. 이때는, 그 ls. 파일의 목록을 열고 하겠다. 이렇게 되겠습으니까뭐 찾으셔야 돼요? ls.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정답 2번. 17번. 뉴스 명령어와 도스 명령어의 기능입니다. 설명이 연결이 잘된 것, 잘못된 것, 서로 다르게 연결된 것, 잘못된 것 찾으라고 그랬죠. ls는 di에서 파일을 의 확인할 때 쓰는 명령 맞습니다. cd는 copy에서 복사하는 거, cd는 디렉토리로 하는 거니까 동일하고요. 그렇다면 올바르지 않은 건 이제 3번이겠군요. 되 자, 그래서그 rd, rd라는 unix 명령어는 따로 없고요. u n i 에서 디렉토리를 삭제할 때는 우리가 뭐했나요? rm 기야, 이게 뭐예요? 디렉토리를 삭제하는 거죠. 도스에서는 뭐 했어요? 리모브 디렉토리 이렇게 우리가 표현했죠. 그래서 이거는 이 디렉토리를 뭐할때 예, 삭제할 때 쓰는 문령어들이죠 디렉토리를 뭐 한다? 삭제할 때는 rmdir rd 이렇게 쓰는 얘기죠그 다음에 그 rm이 나와 있는데요. rm은 이게 뭡니까? 리모브에서 이거는 파일을 삭제하는 문령어죠뭐 한다고요? 파일을 삭제하는 명령입니다. 파일을 삭제하는 명령러니까 정답 몇 번으로 보셔야 됩니까? 3번 정답으로 네,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죠 문제를. 자, 18번에, 유닉스에서 mv 명령으로 올바른 거. mv 뭐 하는 거요? 예 그렇죠. 파일의 이름을 바꾸거나 이동할 때 쓰는 거죠. 19번에, 유닉스에서 파일의 내용을 화면에 보겠다. rm, cat, mv, type. 뭐가 답니까요? 네, 키 시작이 될 것이고 20번 문제 예, 보겠습니다. 20번 문제 유닉스 명령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 찾으러 올랬군요 1번에 cp는 파일을 복사하겠다. 그죠? 카피니까. 2번에 rm, 디렉, 빈디렉토리를 삭제하겠다. 우리가 빈 디렉토리를 삭제할 때 우리가 어떤 명령어를 썼나요? 유닉스에서는 rmdir 이렇게 우리가 썼죠. 이렇게 썼죠. r m 이라는 명령은 따로 없죠. 답이네요. 2번에 3번에 CAT 텍스트 파일의 내용을 확인한다. 4번에 GREP 파일 내부에서 특정 문자의 패턴을 검색한다. 다 맞는 얘기니까 2번을 정답으로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번에 유닉스에서 노트라는 파일의 접근 활용 상태가 이렇게 되었다. 소유자만 파일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을 올바른 거 이렇게 물어봤죠. 맨 처음에 차례대로 뭐예요? 이거는 아, 파일 소유자, 소유자의 권한이죠. 그 다음, 에 그룹 사용자. 맨 마지막에는 기타 사용자의 권한인데, 이 파일의 소유자만 파일을 수정하겠다라는 것 같죠, 지금. 파일 소유자, 또 그룹 사용자, 기타 사용자가 다 읽고 쓰고 실행이 가능한데, 파일의 소유자만 파일을 수정할 수 있게 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런 식으로 그룹 사용자와 기타 사용자의 쓰기 권한을 뭐해라? 빼버리라. 이렇게 하게 되면, 파일의 소유자만 어떻게 합니까? 파일의 수가 스트링이 적되어습니다 정답은 몇 번? 3번 정답이고 그 다음에 22번 파일의 허가 스트링에 대한 것 중에서 rwx를 10준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rwx니까 rwx 차례대로 2의 0승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 이렇게 4, 2, 1다 더하니까 얼마죠? 7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4라는 건 뭐예요? 이건 뭐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R, W, X에서 1, 2, 4죠. 1, 2, 4니까 이거는 뭐예요? 1번은 뭐만 가능하다? 실행만 가능하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5는 뭔가요? 읽고 실행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 6번은 이제 읽고 그 다음 뭐예요? 어, 읽고, 어, 쓰기가 가능하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무모가 나하다 실행만 가능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RWS를 진수로 표시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다 더해야 7이 되니까, 뭐가 됩니까? 7이 되겠죠. 2에서 더해야 7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닉스 파일 스텝에서 다음 보기에 파일에 대한 보호 모드를 올바르게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파일의 소유자, 그룹 사용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용자, 기타 사용자라는 뜻이죠. 자, 그럼 이제 파일의 소유자의 사용 권한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read, 그 다음에 w r i t 그 다음에 execute, 읽고 쓰고 실행. 숫자로 따지면은 이제 4, 2, 1 이렇게 표현했죠. 1, 2, 4, 4, 2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파일 세부이자는 뭐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읽고 쓰고 실행이 다 가능하죠. 읽고 쓰고 실행이 다 가능한 거니까 4, 2, 1에다가 다 체크하셔야 되겠고 그룹 사용자는 뭐가 가능하다고 그랬습니까? 읽기와 실행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디에 체크하셔야 되죠. 읽기, 읽기와 읽기그 다음에 어디에 실행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없는 부분은 0으로 표시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사용자는 뭐만 가능하다고 그랬습니까? 읽기만 가능하니까요. 읽기 리드에다가 여기서 체크하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이제 뭐라고? 이렇게 영어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111, 101, 100.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3번이 그렇게 되어 있죠. 111, 101, 100.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3번 정답. 이렇게 사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시면, 다음 문제: EXAM 파일의 소유주 권한에서 변경 권한을 제거하는 닉스 명령을 했어요. 변경 권한을 제거하겠다. 지금 뭐야? 쓰기 권한을 빼겠다는 얘기죠. 파일 소유자, 이 파일 소유자의 뭐예요? 쓰기 권한을 변경하겠다. 제거해 버리겠다는 거니까, 체인지 모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권한을 부여할 때는 플러스고요 권한을 해제할 때는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보니까 권한을 제거하는 거니까 여기 보니까 그 뉴라고 이렇게 쓰셔야 되고 사용자 유저의 권한을 어떻게 합니까? 쓰기 권한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W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찾으시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exam의 파일 이 파일의 권한은 권한을 어떻게 합니까? 소유자의 권한을, 쓰기 권한을 제거해버려라. 이런 뜻이 되겠죠. 3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유닉스 명령은, 어, change mode 744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744라는 이야기는 뭔가요? 써볼까요? 7, 4, 4, 이렇게 되는데, 차례대로 맨 앞에는 누구의 권한이었어요? 맨 앞에는 이제, 8 소유자. 자신이죠. 그 다음에 그룹 사용자. 그 다음 뭡니까? 기타 사용자의 권한이죠. 이렇게. 기타 사용자. 맨 앞에는 파일 소유자. 그 다음 자신이죠. 그룹 사용자. 기타 사용자인데, 여기 보니까 자신. 즉, 파일 소유자는 실이니까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읽고 쓰고, 읽고 쓰고 실행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룹 사용자는 읽기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기타 사용자도 읽기만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다면 올바르게 설명한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1번에 그룹과 다른 사용자는 읽고 쓰기가 가능하다. 아니죠. 그룹 사용자는 읽고 쓰고 실행이 가능하시고 다른 사용자, 기타 사용자는 읽기만 가능한 거죠. 틀렸죠. 그 다음에 2번에 자신과 그룹은 실행이 가능하다. 여기 보니까 그룹 사용자는 읽기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틀렸군요. 자신은 읽기, 쓰기, 실행이 모두 가능하다. 그렇죠? 자신은 읽기, 쓰기, 실행이 다 가능하죠. 파일 소유자의 권한은. 4번에 자신과 다른 사용자는 읽기, 실행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다른 사용자는 읽기만 가능한 거죠. 정답 3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2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닉스 ls-l 명령어 사용한 결과이다. 이 파일의 그룹 사용자에게 허용되지 않은 거, 이렇게 물어봤지요. 그렇다면, 차례대로 이제 파일의 권한에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자, 파일의 권한에서, 음, 맨 앞에는 누구의 권한인가요? 맨 앞에는 이제 파일 소유자, 유저의 권한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 달락이 그룹 사용자의 권한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기타 사용자에 권한이죠. 그렇다면 여기는 뭘 물어본 거죠? 그룹 사용자에게 허용되지 않은 거. 그룹 사용자는 어디에 써 보면 r, 그다음에 x. 뭐가 허용이 된 거예요? 읽고 그다음 에 뭡니까 실행이 허용된 거죠. 뭐가 허용된 거라고요? 읽고 그다음에 실행이 허용이 된 거죠. 읽기와 실행이 허용된 거고 그다음에 쓰기, 라이트라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몇 번으로 보셔야 됩니까?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에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닉스 시스템이 제공하는 편집기 뭡니까? ED, VI, 또 밑에 있는 것처럼 EMA, CS 하나 더 적어볼까요? 네, EMA, CS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유닉스에서 제공하는 편집기들이 되겠습니다. 1번 정답. 28번 유닉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편집기가 아닌가? 그랬죠. ED, VI, EX, ET 그랬는데 유닉스에 하는 편집기 중에서 ET라는 건 없습니다. 잘 암기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9번 동일한 문제입니다. 유닉스 명령에 대한 기능으로 올바른 거 VIEMACS다 d e s 보 문서의 편집기다 라고 보셔야 되겠죠. 4번 정답 30번 다음 명령어를 잘 설명하고 있는 거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슬래시 D은 뭐예요? 행을 삭제하라는 거죠. DEPTE 일 포함한 행을 삭제한다여기까지된거 찾아야 되죠. 2번 아니면 3번이 답이 되겠군요. 그다음에 에 여기 s라는 거는 뭐 알아서요? 바꾼다 그랬어 치환한다라는 뜻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인포라는 이 단어를 인포메이션으로 바꿔라.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인포를 인포메이션으로 바꿔라. 이런 내용이니까 3번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옵션에서 잘 눈여겨 보셔야 할 부분이 어디예요? 여기죠. 그래서 슬래시 d 는 삭제다. 그다음에 S는 뭐다? 대체하는 것이다,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3번 정답 보시면 되겠고, 아, 31번에 유닉 시스템에서 vi 편집기를 사용하여 파일을 뭐요? 수정하고 저장하고 종료하겠다. 그럴 때는 뭡니까? Light Cut 이렇게 하시면 되죠. Light Cut. 4번 정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정답이고. 32번 문제를 보니까 유닉스 명령어 중에서 반드시 인수를 갖는 명령어들만 짝지어진 거. 인수라는 건 뭐냐면 대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wc, pwd, kill, password. 자, pwd는 경로를 나타내는 거고, password는 뭡니까? 암호를 바꿔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 wc라든가 kill 이런 것들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음, 좀 크게 보지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wc라는 거는 단어나 라인수를 인식해서 세는 명령어입니다. 예를 들면, wc-l, 그 다음에 h t x t 그러면 h t x t 에 어떻게 합니까? 라인수를 세라는 그런 명령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wc 다음에는 이렇게 배 해당하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파일 이름이 써야 됩니다. 킬은 프로세스를 중지시키라는 명령어인데 킬 다음에는 중지할 프로세스 이름을 쓰셔야 되겠죠. 반드시 대상이 있는 걸 뭐라고 한다? 인수라고 합니다. 반드시 대상이 있는 걸 인수를 갖는 명령어는 뭐가 있었어요? WC, 라인즈를 세는 명령어죠. 그 다음에 킬, 프로세스를 중지시키는 명령어죠. 그러니까 몇번을 정답으로 보셔야 됩니까? 3번 이렇게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번에 두 개의 파일이 차이가 있을 때차이점이 나타난 바이트 두의 위치와 행본을 표시하는 유닉스 명령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비교한다. 그래서 이거는 compare. 이거의 약자로서 어떻게 합니까? cmp. compare. 비교하다는 뜻이거든요. 비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cmp가 있는 2번을 답으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34번에 유닉스에서 인터넷을 통해 first 하고 이런 계정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명령으로 올바른 거겠습니다. 이메일을 보낼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메일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계정의 이름을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정답을 해서 몇 번? 1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1번 정답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